예, 안녕하십니까 아, 박주민입니다 이번 21대 총선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지지해 주시고 성원해 주셨습니다 아, 저도 깜짝 놀랄 정도였는데요 그 무게를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도 충분히 가슴에 아, 담고 있습니다 아, 앞으로 4년 동안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지지와 성원이 부끄럽지 않게 누구보다도 열심히 어, 은평발전 어, 힘쓰고 또 우리나라 발전 그리고 우리나라 민주화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어, 항상 여러분들이 제등 뒤에 어, 계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음.